비 오는 사려니숲이에요. 예. 비 와요, 비가 와요. 네, 여기 사려니숲이구요. 원래 예보상으로는 11시에 비가 그친다고 했는데요. 비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. 저 앞에 네, 우비를 입고 가는 친구들 보이시죠? 빗소리 들리나요? 네. 음. 근데 역시 비 오는 날은 사련이 수비되더니 정말 예쁘네요. 아까는 비가 훨씬 더 많이 왔는데 지금은 그때만큼 비가 오지는 않아요. 저는 우비인 줄 알고 입고 온 옷 이, 고 비가 아닌 걸 밝혀 주 면서 쫄딱 가졌 구요.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? 네. 네. 네. 네. 요